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최주부입니다. 지난번에 요 곰팡이 찼던 벽면에 방안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 바닥에다가 요런 타일이 너무 오래됐고, 보시면 여기 요런 데 때가 되게 많아요. 요런 거를 가려줄 베란다 바닥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저는 이케아를 갔었어요. 그 린, 룬넨? 룬넨? 그 나무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었는데 예뻤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싸고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어 이걸로 써볼까 했는데 그 제품이 바로 뭐냐면 아이고 바로 얘예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고른 거는 이 제품이고 색상도 되게 많아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가 지금 보시기에는 이렇게 다섯 개가 묶음인 것 같잖아요 포장을 뜯으면 한 개씩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요렇게 한 개씩 되어 있는데 바닥 부분에 요 미끄럼 방지까지 되어 있고 플라스틱이라 물청소가 가능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틈새가 없어요 틈새가 없어서 먼지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고 이물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서 청소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좀 다른 제품보다는 덜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끼우는 게 뒤를 보시면 이렇게 그냥 갖다 여기다 끼우면 돼요 이 앞까지 지금 저희 애들이 장난감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끼웠는데 얼마나 쉬우냐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갖다 끼우면 돼요 이렇게 잘린대요 이 틈새나 이런 데 줄톱으로 이렇게 자르면 잘린다고 해서 이 제품을 지금 깔고 있는데 한번 다깐 후에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깔다 보니까 요게 끝에가 마무리가 좀 예쁘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에 요 몰딩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요 몰딩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몰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벽면과의 거리가 아주 조금 애매하다 하면 얘를 요렇게 늘렸다 밖으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서 요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끝에가 지금 요렇게 돼서 끝에가 지금 요렇게 돼서 보면은 요 여기가 보여요. 요렇게 마감을 하면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보여서 안 예쁘니까 얘를 요렇게 껴주는 거예요. 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껴서, 한 번에. 요거잖아. 하고, 이렇게 오, 이쁘다 언니들아! 잘만들어 제품 자체를 이렇게 단차가 있는 부분은 줄톱으로 얘를 자를 수가 있거든요. 줄톱으로 어떻게 잘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길이를 재고, 음, 그 다음에 게다가 살짝 흠집을 낸 다음에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닥재다 끼웠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선택한 색상 그 느낌 그대로 나왔거든요 처음에 보셨던 이 곰팡이가 폈었던 벽은 저희가 단열로 해서 이렇게 하얀 벽으로 다시 탈바꿈해 줬고 바닥은 차갑지 않도록 이렇게 조립식 바닥재로 마감을 해줬어요 이렇게 바닥하고 방면을 바꾸었더니 새로운 모습의 베란다가 깔끔하게 되었고 끝에는 이게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마감 쫄대가 있어서 더욱더 깔끔하게 마감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말썽 많은 베란다. 다시 칠 셀프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시다면, 요렇게 단열공사와 함께 바닥재까지 추천드려요.